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45th love letter 45번째 러블레터를 오늘은 토요일 아침 오전 35분 정말 오전에 녹음한 적이 딱한번 정도 더 있을까 싶은데 오늘 또 제가 오전 업무 한 10시 반쯤에 시작되는데 어, 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신께서 그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튜 마태복음이죠. 마태 25장 40절. 예, 굉장히 유명한 또 말씀이죠.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예, 지극히 작은 자 이런 표현은 그외리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것이고 교회 그안 다니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o matter how unimportant they seemed, you did it for me. No matter how unimportant they seemed, you did it for me. 예. Unimportant. 그들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게 보였을지라도 어, 그들을... 어려울 때 돕고 한 것이 나에게 곧한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깊고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음, 사실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보면 신의 관심사가 특별한 관심이 이런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향해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orphans, widows, 과부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챙기시죠 신께서 그 이유는 어, 뭐 우리가 쉽게 예상할수 있듯이 어, 도움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특히 요즘은 좀 사회가 달라졌지만 어, 뭐 여자들에게 직업이 예, 돈벌이가 되는 직업이 많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과부라는 것은 정말 생존이 어려웠고뭐 orphans 고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부모가 없다는 것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 사실은 정상적인 성장이 힘든 그런 존재들이죠 고아들은 예. 신약에서도 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데 예,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성경이 나뉩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제 예수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 쓰여졌잖아요. 그 신약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집사 집사라는 교회의 직책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사의 주요 임무가 사실 고아와 과부를 잘 챙기는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지역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의 경제적인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고아나 과부들이 있는가 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정말 아저 대상은 도움이 필요하다 면은 어, 교회의 어떤 헌금 이런 재정들이 잘 그쪽에 도움이 갈수있도록 그런 중요한 임무가 집사의 임무인데 음, 현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뭐잘 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부족한 교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교회의 외형이라든지 행사 같은데 음, 좀더 교회의 재정이 쓰여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어, 교회 내 외부적으로 뭐 욕을 먹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작은 자들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노숙자분들, 독거 노인들 뭐 그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신께서 참 본질이 사랑이신 것이 어, 만약에 신이 원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나 천국이라는 것이 신의 나라라는 것, 이 신의 통치라는 것이 어, 그냥 멋져 보이기만 하고 세상에 그런 탑 어떤 조직처럼 어, 잘 나가는 사람만 모아서 이렇게 계속 빌딩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라면 사실 중요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집중하지 않겠죠. 근데, 어, 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왜 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이런, 너무나 중요한, 사실 성경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저, 제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보면 사실 신께서 선택해서 사용했던 인간 휴먼 리더들도 굉장히 unimportant, 굉장히 ignored, 이렇게 무시당하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상황에서 신이 이렇게 컬링을 하고 그런 일들은 너무나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젊은 예배 때 제가 피터 베드로에게 교회의 어떤 리더 역할을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음, 도망다니고 있는 그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했던 그렇게 자존감이나 모든 사명감이나 이런게 바닥을 칠수 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던 예수님의 수 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에게 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신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죠 예,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어 그것이 어떤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핵심인데 신비예요 신비 그것이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정말 무슨 뭐 영화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조차도 신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그런데 하여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어... Unimportant. 중요하지 않게, 이게 뭘 중요하게 보여요. 신의 수제자였는데 그 신을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죠. 신에게 있어서, 나, 교회에게 있어서 예. 또 이해는 됩니다. 예.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믿던 리더가 어,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예. The wonders and Miracles 굉장히 놀라운 일들과 Miracles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그 신의 아들이 무력하게 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수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그 수제자였다면 나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나는 그 내가 쫓았던 리더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내 생명을 부자려고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 예. 그래서 쉽게 베드로를 저칭하지 못할 것 같아요. 판단하고 그렇게 정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냐고 얘기하셨죠. 굉장히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 저는 그것이 어, 낙심한 Unqualified 부적격하다고 느끼고 있을 베드로에 대한 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확신해요. 프로포즈라고 확신합니다. 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다 말했던 대로 다 이렇게 이행을 하고 너에게 나는 여전히 교회의 리더의 미션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다면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세번 물으시니까 근심스럽게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미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리고 어, 교회 역사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 죽을 정도로 어, 그 사랑을 지켰죠. 신과의 사랑을. 신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열심히 어, 전달을 했고요 베드로 뿐만이 아닙니다. 마테, 세리마테 마테를 생각할 때제 마음에 약간 감동이 있는 포인트는 마테의 집안이 레위지파 즉그 12지파가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제사장이 되는 지파 예 근데 세리라는 텍스 컬렉터라는 그런 돈을 엄청 밝혀야 되고 밝혔던 당시에 예. 매국노라고 욕먹었던 텍스 컬렉터 세리와 레위지파는 뭔가 어울리지 않죠 사실 그런데 열심히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부르시죠. o Follow me. 네가 나를 좀 쫓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o l l o w me. Follow me. Follow me. f o 마음 o w m 마음 o l l o w me. Follow me. Follow 돈벌이가 많이 된 것으로 알려졌던 그거를 박차고 신을 줬, 줬는다는 것이 일반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들어오셨을 어, 디어파스 포 바울이죠. 바울 예, 사도 바울 디어파스 포 바울도 교회의 원수로 교회의 원수였잖아요. 예.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못마땅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은 확신과 철학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persecution. 핍박했다고 하잖아요. 열심을 내어서, 예. 어, 근데 결국은 또 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encounter. 부딪히게 되죠. 만나게 되죠. 신이 찾아오시죠. 신의 아들이. 이가왜 이렇게 나를 핍박을 하느냐. 어, 충격을 먹고, 잠시 실명까지 하고 바울이, 어 사울이었죠. 당신의 사울이 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예, 광야에 가서 몇년긴 기간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음, 배웠던 성경의 지식들이 결국에 어, 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규결된다는 결론을 어 신의 도움이시지만 하게 되면서 교회의 원수로 행했던 일을 중재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핍박했던 신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어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 불모제와 같던 어그 유럽 지역의 어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뭉클해지네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의 입장에서 unimportant, 주, 신의 입장에서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깨끗한 물을 못 마시고 집이 없고 잘 고셨고 이런, 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1차원적인 그런 필요조차 충족되지 않는 정말 지극히 어 불쌍한 작은 인생들을 얘기하지만 제가 어 성경의 신약구약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인간의 1차적인 것만큼 1차적인 것이 먼저 충족이 돼야겠지만 어 우리 영혼의 그런 어 상태에 어, 중요하지 않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어, 지극히 작은 그런 미천한 자존감이 바닥을 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또 신께서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이 정말 가장 객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 특히 이제 우리 IMF가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제가 대학생 때 IMF로 영어 저, 정확한 표현이 IMF Crisis 라고 하죠. 예, 경제 위기 기간 동안 부모님이 이제 사업이 잘 되시다가 가시나도 어려움에 이제 접, 접어들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정말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제 대학생 때였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갈수 없는 지금 생각해도 참 불쌍했던 시기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오죽하면 집에 오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예, 뭐 집에 난리가 났으니까 그랬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자존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신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그냥 사업 좀한것 같다가 예, 망한 그런 사업이 망한 집에 저는 자식이었거든요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그게 뭐 단순히 막 마인드 컨트롤 노력한다고 자존감이 갑자기 파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께서 저를 진짜 오늘 이 제가 나누는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어 보잘것 없는 저의 상황이었는데 저를 정말 신에게 하듯이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저에게 돈을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밥을 사주고 잘 것이 없을 때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제일 차원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던 그런 저의 아주 20대 초반 중반 어, 그런 시기에. 물론 저도 뭐 가면 안 돼서 놀진 않았어요 여러가지 알바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뭐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죠 예 어쨌든 어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아나 인생을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느낄 때 어, 정말 우연하게 제가 kbs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하루 예, 종일 촬영을 하고 물론 편집이 돼 가지고 나간 시간은 제가 주인공으로 나간 시간은 10분 정도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공중파에 나가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뭐 버슨과 전철에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제 저 TV 나온 사람이라고 예. 뭐 하루 지났으니까 알아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일이 뭐 하루 정도는 지속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친구다 어. 그렇게 굉장히 교수님들이나 뭐 학우들이나 굉장히 어, 나름 예, 우쭐할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간 저에게는 어, 신이 준 선물이었어요. 신께서 자존감이 바닥에 따른 저에게 어,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도울 거고 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뭉클해지네요. 네가 백은 없지만 내가 네 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저에게 KBS 방금 출연한 백만인의 선택이라고 지금은 뭐 이름도 잘 모르실 그런 백만명이 본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뭐 오늘은 너무 길게 하진 않을게요. 예.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음, 어떻게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죠? 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 저 사람은 참 소외되었구나 저 사람은 참 중요한 뭔가 중요해, 보, 중요해 보이지 않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어, 방치되었고 예,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오늘 신이 했듯이 Whenever you did it For any of my people, no matter how u n important they seemed, you did it for me. 예. 그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밥을 주고, 잘곳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 그것이 신을 기뻐하게 한 것이고 어,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 0 5장, 40절이 오늘 어, 타겟팅하는 구절인데, 46절에 보면 어, the, ones, the ones who pleased God will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어, 영원한 생명, 저는 갖고 싶습니다 예, 있다면 저는 꼭 갖고 싶습니다. 로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어... 신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그 약한 사람들 그 뭔가 정말 소외된 사람들 에게 진심으로 그들의 1차원적인 필요 그리고 또 2차원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어...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예, 오늘의 교훈 같습니다. 음, 그렇죠? 예, 아플 때또 이렇게 챙겨주고 아플 때 초라해지잖아요. 아, 예. 그리고 I was in prison, 감옥에 있을 때, 뭐 잘못해서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또 찾아가지고 가장 뭐, homeless, 집이 없을 때, 헝그리, 배고플 때다 초라해지는 순간들이에요. 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챙김을 받고 챙겨주고 이렇게 살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좀 버틸만한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의 어떤 t 테이스트 미리 이렇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이곳이 마지막 녹음이 될지라도 어,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제가 할수 있으면 올해 안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